세대 2세대 3세대 뚫어 뻥 이제 4세대 뚫어 뚫어 뚫어 킹일초면 뚫어 한 방에 뚫어 다 뚫어 꽉꽉 막힌 변기 뻥 콸콸콸 답답한 세면대 뻥뻥 시원하게 싱크대 배수구도 뻥뻥뻥 통쾌하게 초강력 초반편 트럭킹 가볍게 눌러 공기를 압축한 다음 마킹 변기에 놓고 버튼만 누르면 펑단 1초 만에 머리 콸콸콸 고압으로 응축된 공기가 엄청난 힘으로 이물질을 밀어버리는 에어파워 저런! 오을 튀어서 더러워 죽겠다고요 발사와 동시에 역류 방지 시스템이 순식간에 팽창 입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띄지 않고 영도 없이 깔끔하게 쏘시고 붓고 소름물다 튀고 결국엔 사람 불러 돈 쓰고 비치 변기 옆에 든든하게 차 세면대 싱크대 막힌 곳 어디라도 뚫어 뚜러, 뚫어 뚜러, 뚫어킹 뚫어킹은 가정집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써서 자주 막히는 업소 화장실이나 공공 화장실에도 정말 좋습니다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올 때 벌레가 올라올 때한 번씩 뽕뽕 쏴주며 집안까지 청결해집니다 그냥 뽕! 뚫리네요 브로킹 본체 변기 전용 헤드와 활용도 헤드 변기 전용 노즐 싱크대 세면대 겸용 노즐 깔끔한 거치대 펌프 손잡이와 치치대 보관함까지 이 e 모두가 초절염 파격감 39,800원! 39,800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속 시원하게 들어보세요!